비 오는 날 안에 있는 거. 그거 봤는데 비 오는 날을 좋아한다는 말은 비가 내리는 거를 실내에서 보는 거 느끼는 게 좋은 거라고 뭔데? 그래서 집에 가서 비 오는 좋 네, 비 오는 날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날 말고 비 오는 날 밖에 있는 거 말고 안에 있는 거 좋아해요 나는 비 엄청나게 많이 월일 그거 맞는 거 좋아 맞는다. 아, 근데 나도 그래. 어렸을 때는 맞는 거 좋아해서 일부러 맞았어. 나도 그랬어. 나는 한국 와서 거의 6년 되는데 우산을 한번 내던. 나도 <웃음> 나 태어나서 우산 내돈주고 사본 적이 없어. 진짜로. 해줘 해줘 해줘. 어디서 <웃음> 구해어 아니 진짜로 저는 우산 쓰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우산을 한 번도 사본 적이 그래서. 없어요. 귀찮은 거야? 네, 그냥 어. 제 손이 쓸데없이 우산을 들고 있는 게 맞아, 너무 싫어요. 너무 싫어. 너무 짜라리 전 맞아요. 그래서. 그 발명품 맞잖아, 모자리에 달린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옛날에. 그래서 옛날에 연습생 때 박스 구해서 눈만 뚫고 쓰고 다녔어요. 어? 앞구정에서 진짜로. 그 사진 있는데 지워지워 지워 가지고 있었는데. <웃음> 진짜 압구정부터 걸어갔어요. 프라이벌이 그 로데오 쪽에 진짜. 아, 진짜 진짜 그거 쓰고 다녔어. 너무 우산 쓰기 싫어가지고 <웃음> 우산 너무 우산 너무 귀찮아.